그리고 가제본으로 만들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그 책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목차가 없다든지 어 책에 꼭 있어야 할그 페이지 번호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큰 실수를 해서 표지에서 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가루 형식으로 넣거나 세로 형식으로 넣었을 때, 글자가 잘 읽히는 방향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나요? 어, 여긴 없네요. 다 가... 세로 형식이어서, 어, 여기다이렇다 여기 가루 형식. 이렇게 가루 형식 같은 경우, 이렇게 세네카를 꽂으면 어, 평대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앞에 표지가 보이게끔? 근데 옆으로 돌렸을 때 읽히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수로 뒤집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안 하고 넣은 것 같다는 생각? 어, 책에 대해서 만드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다는 게딱 티가 나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는 걸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만 은 만들어 갔는데 공들여서 거기서 점수가 오히려 까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은 출판사에 지원을 하신 건데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작업물들이 출판물보다는 약간 웹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패키지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쪽으로 많이 작업물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내가 뽑으려는 인재가 출판 쪽에 일을 할수 있는 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지원하는 분야, 출판사면 출판사, 그리고 출판사도 되게 많잖아요. 단행본 출판사가 있고, 또는 뭐, 정기간행물 출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출판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어, CSA 문화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실용서를 초,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출판사에 맞춰서, 어, 그거에 어울리는 작업물을 앞쪽에 배치하시고 를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좀 내가 나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걸 뒤쪽에 배치를 하면은 어, 내가 이 출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어필도 할수 있다는 라 거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중에 천 어,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내지 디자인이 아예 안 들어있고 어,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리플렛 디자인 이런 것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제가 가능을할 수가 없으니까 어, 뽑을 때 약간 후순위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시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기를 어쨌든 먼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예술을 그림을 잘 그린다라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에 맞춰서 기본기를 보여줘야지 너무 독특하고 화려하고 좀 튀는 레이아웃을 구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 예쁘고 기억에는 남을 수 있겠지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하게 믹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할 때 나이가 중요할까요? 음 나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이 많은데. 나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